김건희를 줄리로 몰아가는 좌파들의 더러운 마타도가 앞으로는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혹 때려다 혹 붙였다, 한물만 켰다, 정말 뻘쭘하다, 뜨악하다 요즘 이재명 후보와 여당 인사들이 혀를 차면서 하는 말입니다.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가 7시간 45분짜리 녹음테이프를 mbc에 제공했는데 여당 사람들은 이번에야말로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의 실체를 보여줄 좋은 기회다. 이 여세를 몰아서 윤석열 지지율을 제대로 폭망시킬 수 있다고 잔뜩 별렀던 모양인데 어찌된 일인지 막상 이 녹음 테이프가 공개되자 분위기가 180도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결정적인 한방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인데 오히려 김건희가 곧 줄리라는 의혹과 양모 검사와의 동거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두 가지만은 믿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 치명적인 두 가지 추문들 이 모두가 사실 무근이었음을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납득시키는 역설적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본방사수하라면서 사람들에게 잔뜩 바람을 넣었던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 캠프는 그야말로 지금 멘붕상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그 내용들을 분석하고 정리해봐야 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김천의 시사이다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오른쪽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도 방송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의 소리 이명수라는 사람. 언론에서 기자라고도 소개하고 있지만 서울의 소리 유튜브 채널에서 사실은 카메라를 담당하는 기사라고 하는데 첫째 김건희 씨 모친인 최모 씨가 요양급여 관련 혐의로 수감된 지 나흘 후인 2021년 7월 6일 어머니와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정대택 씨에 대한 정보가 많다 이런 미끼를 던지면서 최초 김건희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머니의 구속으로 딸의 입장에서 심적으로 절실한 상황에 있었을 김건희 씨로서는 쉽게 그 미끼를 물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느껴집니다. 두번째 이 과정에서 이명수는 친민주당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와도 긴밀히 의논하면서 어떻게 김건희 씨에게 접근할 것인지 무엇을 질문할 것인지에 관한 조언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 이명수는 처음부터 김건희씨의 입에서 직접 줄리에 대한 의혹, 양모 검사와의 동고설등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건에 대한 발언을 유도해서 애초에 이것을 폭로할 의도를 갖고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총 50회 이상의 통화와 7시간 43분에 이르는 녹취록 전체를 mbc에 넘겨 서 보도케 한 것인데 그 보도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윤석열 후보의 아내 김건희의 약점을 캐내서 그것을 국민들 사이에서 증폭시켜서 김건희가 영분이 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알리는 여론을 만들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mbc경영진은 친민주당계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인데 국민의 알걸리를 빙자해서 야당 후보의 가족문제를 폭로함으로써 이재명을 돕겠다는 것이 주 목적이었을 것이라는 것,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세번째 이명수가 속한 서울의 소리 유튜브 보다는 공영방송인 mbc의 공신력을 이용한 이유가 바로 이번 기회에 절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김건희 씨를 악녀로 각인시키려는 계획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녹취록은 법원의 제안으로 전체가 공개되지는 못했지만 예상했던 그대로 그 일부 공개만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파장의 방향이 좀 이상합니다. 김건희가 망가져야 하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패닉상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김건희씨가 결코 패자처럼 보이지 가 않고 오히려 여장부라느니 대단한 설득력이라느니 확실히 이해가 된다느니 여당과 자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괜히 공개했다 오죽하면 2차 공개는 민주당에서 방송금지 가처분을 걸어야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됐는데 지금부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서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첫째,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건희가 줄리다라는 의혹. 많은 사람들이 거의 사실로 받아들여왔던 이 줄리 의혹은 앞으로 두번 다시 제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된 내용을 들은 사람은 누구나가 수궁이 갈 만큼 명쾌하게 자신의 줄리가 아님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명한 것입니다. 이 녹음 내용을 안 들으면 몰라도 들었다면 누구나가 과연 그렇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갈 정도로 설득력이 대단했다는 평입니다 두번째 양모 검사와의 동거설 역시도 시원하고 완벽하게 해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수가 함께 찍은 사진을 입수했다고 살짝 압박성 밑밥을 깔자 곧바로 그 사진 공개하면 더 좋지 그 여행은 패키지 여행에 끼어서 간 것이니까 그게 공개되면 더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자신감 원래 그약모검사 사모님도 이 같이 가기로 했는데 일이 있어서 못 갔다는 그런 설명 그리고 엄마가 돈도 많은 사람인데 손끝에 물 하나 안 묻히게 키운 딸을 미쳤다고 유부남에게 붙이냐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말하는 그 대목에서 사람들은 그만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번째 안희정의 미투건에 대해서 김건희 측에서 나중에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면서 사과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그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가감없이 솔직히 말함으로써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을 샀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안희정을 동정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좌파들은 도난들이고 바람피기 때문에 미투가 생긴다고 발언한 그런 대목에서 누구보다도 이재명 후보가 뜨끔했을 것이라면서 통쾌하기까지 했다는 그런 댓글들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번째입니다. 그 밖에 조국의 적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내의 권력 다툼 이런 것에 관한 언급은 오히려 여권의 내부 갈등과 분열을 유발할 만한 내용으로 윤 후보에게 나쁠 것이 없는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결론입니다. SNS에 이번 녹취록에 대한 기대감을 올렸던 여당의 주요 정계 인사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빛받으러 갔다가 뺨만 맞고 돌아온 격이 되어서 그래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각종 뉴스의 댓글에는 차라리 방송금지 당하는 게 나았다 이런 내용이라든가 서울의 소리 너 때문에 이재명님께 피해가면 가만 안 놔두겠다 이런 글이 줄을 이루는 분위기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런 분위기라면 선거는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끝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할 정도로 김건희씨에게 상당히 예전과는 다른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 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오늘 mbc 스트레이트 김건희 통화 방송은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씨에게 당한거라고 본다 이렇게 말하면서 김씨가 어찌 그리 멍청할 수 있나 생각했는데 방송을 보니까 서울의 소리가 멍청했던 거였다 이런 내용을 sns에 올렸을 정도인데 한마디로 김건희씨는 크게 만루 홈런을 날린 셈이 된 것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김건희씨를 참 대단한 여정부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번 김건희 통화 녹취가 알려준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건희씨에 관한 의혹 중에서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표심에 가장 큰 자극을 주는 부분은 사실상 이력 부풀리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여당이 지요하게 해왔던 흑색선전 즉 김건희가 줄리였다느니 양모 검사랑 동거를 한 여성이라느니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은 자신의 남편일 수도 있는 누군가와 바람을 피웠던 줄리라는 인물을 결코 영부인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줄리라는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서 김건희씨에게 그것을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줄리는 모든 여성들의 공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표를 줄 수는 없으리라는 대한민국의 여성들과 상식을 가진 모든 남성들의 양심을 좌파들이 파고든 것입니다. 이 사람들 참으로 몸서리칠 정도로 환멸감을 주는 그런 더티한 사람들로 보이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김건희씨는 비로소 그 거짓의 굴레를 벗어났다고 선언해도 좋은 날을 맞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다시는 최소한의 어리석은 듣계명들을 제외하면 김건희씨를 줄리로 보는 국민들은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김건희를 줄리로 몰아가는 좌파들의 더러운 마타도가 어 앞으로는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두 가지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소됨으로써 비록 나머지 발언들이 공개되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윤석열 후보에게 본질적인 큰 데미지를 줄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시사이다의 생각입니다. 김건희씨 그동안 맘고생 많으셨 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김찬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